오늘 우리 침대 아 진짜? 오빠도 여기 자네 리랑 같이 자? 어. NOPE 우리라고 했잖아 <웃음> 지금 내일이 결혼식인데 <웃음> 진내일 <진짜>, 결혼식인데 뭐 <웃음> 세신랑 <웃음> 세신랑 <웃음> 린이에요 린리 동생 린인데 저 영상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오늘 어, 미리 결혼식 하기 전에 내일 결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식전 행사 같은거라고 하더라고요 리아! 오빠랑 여기 결혼하고 싶어 뭐? 오빠랑 여기 결혼하고 싶어 뭐? <웃음> 이야 <이틀에> 결혼식 <웃음> 많이 준비해야 된 맞아 그하해 <웃음> <하진 마시지. 야. 웃음> 다음에 우리 할거야 알았어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제가 꼭 결혼할 수 있도록. 와. 많아? 많아? <웃음> <애기야 웃음> 서진 <서류며? 웃음> <웃음> <웃음> 또액팅한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<목소리> 그 지금 이제 결혼식 전야제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야, 애기 놀리지 마. <웃음> 야, 야, 그만, 그만, 그만, 애기 울어. 내거 넥코. 넥코, 넥코. 넥코, 넥아요 야, 넥기 넥코, 넥코. 넥 <surely understanding ghosts> 진짜 야 이거 보는거 먹는 거지? 맞아 페트남말 <웃음> 많이 알아? <웃음> <éner Jonah> 아빠, 오빠가 애기 애리에 가 안녕 여기 이제 테이블이 세팅되어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 이 테이블마다 약간 그룹이 있어요. 우어른 어르신 분들 계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젊은 젊으신 분들 가족적으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가 딱 느껴져요. 야, 킵더 마이 더더더 샤오케. 나만 여기는 아기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경험을 항상 주는 니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t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i 는이친구 a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h 구는이친구 c 이친구 i 이 친구는 이 친구는 o 친 어, 이 가자. 응. 와, 내가 만들면 이 Anh n ế n hình mới nãy rồi À đúng rồi đó Ừ, thật đấy nha chưa, chưa dọn lò t ở b ú c phốc h m ì n g b ồ i Mình PR cái t h ứ h mình lên r đó v ờ, 이네이먹 야, 나 살려 줘. 아니게거가 여기가 고기. 소고기 듣고 돼지고기 도 있고, <웃음> 아, 소고기 더 많아. 와, 스프링 롤. <웃음> <웃음> 대박이네.